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아바 아바 하바하나님 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추인 것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선명히 보이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또한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아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아들의 마음 깊은 곳이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아바아 a a b b 나 a 오늘날까지 이 아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아들을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b b a Abba, Abba, Abba, Abba,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더욱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도 깨끗하고 전,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바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인도하실 줄 또한 믿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또한 아버지께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과 그 깊은 곳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깊은 곳까지 아버지 앞에 드러내며 밝히 고백하며 아버지 스스로를 리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큰 힘의 작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하나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능히 분별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이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우리 권고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 갈구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과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아 하나님, 아버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아버지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 오직 우리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오직 우리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그 은혜 앞에 모두가 죽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들을 분별하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아픈 상처로부터 묶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라 보이는 이 차가운 냉정한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생존하려 하나님 아버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싶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면 성령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새 바람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신 칠천의 신음소리와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없소서 그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푸른 목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바아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안위가 우리를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아바 아바 아바나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하는 곳 따라가리 하나님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리니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홀로 높임받으소서 아버지 열방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칭찬받으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라 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